개발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수강신청 버튼을 더블클릭하겠습니다. 온라인 수강신청 폼을 더블클릭하시고 날짜 레이블을 더블클릭하겠습니다. 레이블 날짜 클릭이라고 나오죠. 클릭은 한 번만 누른 걸 클릭이라고 하죠. 그래서 클릭을 눌러서 더블 클릭으로 바꾸겠습니다. dbl 클릭이 더블 클릭입니다. 탭키를 눌러주시고, tx 컨트롤 스페이스바, txt 날짜를 선택해주시고,는, now를 해주겠습니다.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날짜를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날짜와 시간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수강신청 폼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입력 버튼을 더블클릭하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주시고 목록상자에서 감옥을 선택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if를 쓰겠습니다. 한칸 띄우시고 isNull이라고 있습니다. isNull 컨트롤 스페이스바 선택해 주시면 isNull이 널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줍니다. 괄호를 열어주시고 ls 컨트롤 스페이스바 .value 괄호를 닫아주시면 LST의 감옥 값을 null이면 true, null이 아니면 false를 반환해 줍니다. then enter LST 감옥의 값이 true면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아이디를 선택해 주시고 는 쌍따옴표 선택 안함을 적어주겠습니다. 아이디에 선택 안함을 표시한 다음에 엔터 목록 상자에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ls 컨트롤 스페이스바 .li 리스트 인덱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리스트 인덱스는 목록에서 선택된 값의 위치값을 말하죠. 는 0을 적어주시면 목록상자의 첫 번째 값이 선택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줄을 클릭하시면 문제가 없으면 대문자로 알아서 변환이 되죠. 창을 닫아주시고 수관신청을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 안하고 입력을 누르시면 if문에서 end if를 제가 안 적었네요. 끝에다가 shift 탭 end if를 적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버튼을 클릭 아무것도 선택 안하고 입력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선택 안함이 뜨고 첫 번째 항목이 선택이 됐습니다. 입력 버튼을 눌러도 지금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널이 아니면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엔터를 쳐 주시고 shift 탭 else를 적겠습니다. 탭키를 누르시고 이제 여기에 적히는 내용은 리스트 감옥의 값이 공백이 아니면 실행되는 내용이 들어오겠죠. 이제 입력하는 값에 감옥코드 감옥명 담당교수 수강료를 이 표를 참조해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감옥코드의 행의 위치를 보니까 10행입니다. 그래서 10행이라는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폼을 실행해 보면 a001이 있죠. 이 a001은 이 리스트 인덱스에서는 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걸앞 수업에서 했죠. 근데 0이라는 값이지만 실제 시트에서는 10행이기 때문에 리스트 인덱스에 10을 더해줘야 됩니다. a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 변수에 값을 넣겠습니다. lst control space bar. list index. 첫 번째 값이면 0이 나올 건데, 더하기 10을 해서 첫 번째 값이 10행이 되도록 맞춰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수명을 B로 주겠습니다. 네. 대괄호 열고 닫고 이제 연결된 부분을 보니까 A3셀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시작셀을 A3으로 하겠습니다. 점, .row 적어주시고 더하기 대괄호 열고 닫고 A3셀에 점, .current region 점 로스 카운트 적어 주시면 되죠 이거 항상 쓰니까 이제 외우셨죠 a3 셀의 행 번호 3을 가져오죠 3 더하기 a3 부터 연결된 범위의 행의 개수를 세면 하나 둘세 개죠 3 더하기 3이니까 비어있는 마지막 셀 여섯 번째 행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b는 6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항상 마지막 위치를 가르키고 싶을 때는 얘를 쓰면 됩니다. cells 가로 열어주시고 b 변수의 마지막 행 입력 값의 위치 값이 있기 때문에 b, column index는 a열이 첫 번째 값이기 때문에 1을 적어주시면 되죠. 가로 닫고 는 여기에 넣을 값은 T X 컨트롤 스페이스바 I D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I D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때는 앞에다가 U 케이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로 열고 마지막에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컨트롤 C 복사를 하겠습니다. 엔터 컨트롤 V 두번째 열로 바꿔주시고 두번째 열에는 이름을 넣어야 되죠. 이름을 넣기 위해서 TX 컨트롤 스페이스 바 이름을 선택하겠습니다. 엔터 쳐주시고 컨트롤 V 세번째 열에는 과목 코드를 넣어줄겁니다. 이제 감호 코드를 넣으면 되는데 이감호 코드는 시트에 있는 시트에 있는 값을 바로 넣을 거면 셀스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셀스를 쓰면 문제에서 시킨 리스트를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쓰려면 여기에 lst 컨트롤 스페이스 바점 리스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리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들이 워크시트에 있는 셀의 값을 쓸 때는 셀스를 써가지고 행열 값을 적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이건 좀 지울까요? 컨트롤 X, 창을 닫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수강 신청에서, 여기가 바로 리스트 박스죠? 리스트 박스에서 첫 번째 행은 0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도 0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적고 가로 열고 첫 번째 행은 0, 첫 번째 열도 0. 그래서 A001을 선택하고 싶으면 리스트 0, 0 해주면 A001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셀스하고 사용법이 똑같죠. 그럼 커리 1급을 가져오고 싶으면 리스트 가로 열고 0,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선진을 가져오고 싶으면 리스트 가로 열고 0,2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컨트롤 V를 해주고 리스트에서 가로를 열고 이제 저희들이 A 변수에다가 A 변수에다가 리스트 감옥 점 리스트 인덱스에서 선택된 리스트의 위치 값을 가져왔는데 시트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더하기 10을 했었죠 근데 시트에서 가져올게 아니라 리스트 를써 가지고 가져올 거면 더하기 10이 필요가 없죠 지우시고 그냥 리스트에 있는 그 위치 값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끝에 a 콤마, 감옥코드가 첫번째 열에서 나왔으니까 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아주시면 정확한 값을 가져오겠죠. 블럭을 씌워주시고 컨트롤 C, 엔터 컨트롤 V, 4를 적어주시고 리스트에서 1을 해주시면 되겠죠. 엔터 컨트롤 V 5로 바꿔주시고 2로 바꿔주시고 엔터 컨트롤 V 6이라고 해주시고 3을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가 수강료가 들어가는데 시트에 적히는 값은 할인 수강료죠. 그래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수강료는 계산을 해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 있죠? 할인 수강료는 수강료 빼기, 가로 열고 수강료니까 수강료를 그대로 복사해 주겠습니다.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곱하기 0.1이니까 0.1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러면 할인 수강료가 F6셀에 들어가게 되겠죠. 폼의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ID, 날짜, 이름에 입력된 데이터는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목록 상자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하겠습니다. TX 컨트롤 스페이스바 ID는 쌍따옴표만 연속 두개 넣어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다시 TX 컨트롤 스페이스바 이름을 선택해주시고 는 쌍따옴표 연속 두개 TX 컨트롤 스페이스바 날짜 는 쌍따옴표 연속 두개 ls 컨트롤 스페이스 바는 쌍따옴표 연속 두개 해주시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창을 닫고 수강신청을 클릭하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채로 입력을 누르면 선택안함 첫번째 값이 선택이 되죠. 그 다음 i d 는 1, 2, 3, 날짜를 더블클릭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넣어주고 이름은 ABC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말 2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그러면 1, 2, 3, ABC, A002, 커마 2급, 김영국, 6만원에서 10% 를뺀 5만4천원이 제대로 입력이 됐죠 그리고 텍스트는 전부 지워지고 선택됐던 값은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폼이 변하는 게 아니라 워크시트에 내용이 변할 때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비주얼 베이직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상단에 수강신청을 눌러서 워크시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인지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워크시트 값이 변경될 때 실행되는 프로시저가 됐습니다 탭키를 눌러주시고 값이 변경되면 어떤 값이 변경되냐면 이 타겟이라는 값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타겟. 액티베이트를 선택해 주시면 변경된 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엔터 쳐 주시고 target.font.name 는 쌍따옴표 궁서체라고 적어주시면, 글꼴이 궁서체가 됩니다. 전체를 블럭 씌우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네임을 점 사이즈로 바꾸겠습니다. 크기는 12로 바꿔주겠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아 주시고, 여기에다가 연습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궁서체, 그러면 궁서체 12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연습이라고 적고, 엔터치면 여기도 궁서체 12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제 블럭 씌워서 치우겠습니다 다른 워크시트를 눌렀다가 기출 공사 시트를 누르면 a 1 셀에 커말 합격이 입력 되도록 만들시면 되죠 개발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누르시고 워크시트의 체인지가 아니라 활성화 되는 거니까 액티베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탭키를 누르시고 A1셀에 값을 넣을 거기 때문에 대가로 A1는 쌍따옴표 커말 합격을 적어주겠습니다. 엔터 다시 A1셀을 A1에 점 폰트 점 볼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는 트루를 해주시면 A1셀에 있는 글꼴을 굵게 하는 걸 활성화하는 겁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다른 시트를 클릭했다가 기출공사를 클릭하면 커말 합격이 궁서체의 굵게가 됩니다.